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여러 다툼의 원인 중에서도 하나만큼은 딱 하나만큼은 꼭 피해야 되는 게 있다면 저는 돈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안 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하면요 많이 설레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엄청난 미스를 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애정이 섞이면요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겉잡을수 없이 무너지거든요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주변에 물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100이면 100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들으시죠 여성분들은 남성분들하고 생각 자체가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거 좀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요 남성분한테 물어보세요 남성분들한테 남자친구분들한테 남자들의 99.9%는 야 빌려주지마 좀 이상한데? 야 그거 말이 돼?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갈 거예요 일단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여성분들은 실망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남자들은 여자하고 대,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내 여자를 지켜주고 싶고 내 부족한 걸안 보여주고 싶고 내가 조금 잘난 부분이 있다면 과장해서라도 좀 잘난 모습만 보이고 싶지 내가 부족해서 힘든 상황들을 자꾸 알려서 도움을 받거나 기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여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대등하게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면 위기가 되면 기대기도 하고 너도 내 어깨에 기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사도 정신을 갖고 있어서 보호해주고 내가 대처해주고 내가 처리해주고 이런 성향이 좀 많거든요 남자친구가 어떠어떠한 사정으로 돈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빌려줬습니다 그럼 이 남자가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데이트를 하는 순간에도 남자가 돈 쓰는 거 하나하나가 여자 눈에는 거슬려요 남자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여자친구 보이, 보기에 어떨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돈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서로에게 여자친구분이 남자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남자 입장에서 아니야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 정도는 너한테 쓸수 있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신경이 안 쓰이십니까 신경 쓰이죠 좀 무개념해 보이잖아요 경제관념 없어 보이잖아요 아돈 나한테 빌려갔는데 여자히 나한테 잘 하니까 기분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거든요. 이렇게 티격태격해요. 서로 마음이 불편해져요. 자, 또 하나, 시간이 지났어요. 혹시 여러분들이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기면 남자친구한테 욕할 수 있잖아요. 천만 원을 빌려줬는데, 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다만 돈 백만 원이라도 좀 남자친구가 나한테 도움을 주면 갚아주면 내가 쓰기가 좀 부담 없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말안 하시는 분들은 혼자 전전근긍하면서 어떻게든 또 자기가 알아서 착한 여자들은 그렇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 남자에 대한 색안경이 껴진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돈을 쓰는 모습들이 좀 한심해 보일 거고 내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 돼 보니까 저 남자가 지금 빨리 돈을 안 모으고 있는 게 답답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둘 관계가 처음에 시작했던 애정관계에서 다른 각도로 조금씩 각도가 어긋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돈을 좀 돌려달라 갚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이 남자가 누구한테 빌려서 구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모순이거든요 그럴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돈을 안 빌렸죠 여자한테 자기 친구한테 빌리지 왜 여자한테 빌려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빌려요 이런 상황을 안다면 돈을 빌린 남자는요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언제 며칠까지 정확히 갚아야겠다 이런 책임감이 좀덜 생겨요 왜냐면 그런 책임감 있는 남자였다면 처음부터 여자한테 돈을 빌리지 않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남자가 그 말을 던지는 순간,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여자는 계속 배려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 전전긍긍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? 남자가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요 여자도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뜬금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걸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배려를 못하고 자기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있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자가 서운해질 거고 돈을 달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의 말에 이 남자는 이 여자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그런 요구를 받는 게 서운할 거란 말이죠.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될 거고 그래서 쉽게 헤어지거든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